9번은 가제 등급이 A 또는 B인 학생들의 최종 점수의 합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함수를 지정해 줬죠. s u 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s u m product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고 나중에 따로 상단에 링크를 걸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작성할 때 아래서 작성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셀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하시고는 Some Product Array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배열은 가제 등급이 A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울 겁니다 그래서 가제 등급을 범위 씌우시면 되죠 근데 저희들은 가제 등급이 A인지 알 거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비교하려면 는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글자는 쌍따옴표로 묶어 주기 때문에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썸프로덕트에서 이렇게 는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건인데 조건은 가로로 묶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기 때문에 가로를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까만색 가로 안에 빨간색 가로를 열고 닫았으니까 정확하게 조건의 가로를 열고 닫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는은 외우셔야 되는데 또는은 더하기고 이고는 곱하기입니다. 이고라고 했으면 곱하기를 쓰면 되고 또는이라고 하면 더하기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또는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쓰지 마시고 더하기를 쓰시면 되죠. 두 번째는 B인지 검사하면 되죠. 그래서 가제 등급이 A 또는 B인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조건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B라고만 고치겠습니다. Ctrl-C, Ctrl-V를 눌러서 B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또는 B가 됐습니다. 이제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조건은 끝을 낼때 콤마를 찍으시면 조건이 끝이 납니다. 그다음 array2는 최종 점수의 합이기 때문에 최종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울 때는 평균까지 씌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1068.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isNumber와 find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지만 isNumber와 find함수를 여기 안에 써 줘야 됩니다 isNumber와 find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건을 지우겠습니다 조건을 지우고 find 함수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find 텍스트는 찾는 글자인데 저희는 a인지 아닌지 찾으면 되죠.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콤마 within 텍스트는 a를 찾을 글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과제 등급에서 a를 찾을 거기 때문에 과제 등급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콤마 스타트넘을 보시면 앞뒤로 대가로가 있죠. 대가로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면 첫 번째 글자부터 a가 맞는지 찾게 되고 생략하지 않고 1이라고 적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1이라고 적을 거면 생략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적지 않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만약에 a를 못 찾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함수 전체 의 결과 값이 오류 값이 뜨기 때문에 find 앞에 isNumber를 쓰게 됩니다 isNumber가 숫자면 true 숫자가 아니면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isNumber 전체를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A 또는 B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 주신 다음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를 B로 변경하겠습니다. A 또는 B가 맞으면 최종 점수를 더하게 되겠죠. 근데 가로를 보시면 이즈 넘버에서 가로를 빨간색으로 열었고 다시 파인드에서 까만색으로 가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파인드의 가로를 닫고 이즈넘버에 가로가 닫혔죠 다시 이즈넘버에 가로가 열고 닫혔고 파인드의 가로가 열고 닫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 문제를 푸실 때는 가로를 정확하게 열고 닫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아까와 똑같은 1068.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라운드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num digits를 0으로 해주시면 소수점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됩니다. 괄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결과값이 1069로 소수점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10번에 9번에서 사용된 수식을 는을 생략하고 기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보시면 작업표의 정렬 순서에 따라 조건에 맞게 정렬 후에 도출된 결과에 의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식을 기재할 때는 먼저 함수식을 건너뛰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함수 기재 문제를 건너뛰시고 문제를 다 푸신 후에 정렬 후에 다시 함수식을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10번은 건너뛰겠습니다. 11번 총점 순위가 10 이상 15 이하인 조정점수, 최정점수의 합을 각각 산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자가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합계를 산출하는 함수는 SUM인데 조건이 있으면 SUMIF를 쓰면 됩니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IF를 사용하고 조건이 두개 이상이면 SUMIFS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10 이상이면서 15 이하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SUMIFS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 줄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는 SUMIFS 가로 열어주시고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합계는 저정 점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저정 점수의 범위를 씌웁니다. 평균까지 씌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콤마 크 r i t e r i o r a r 1은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조건은 총점 순위가 10 이상인 게 조건이죠. 그래서 총점 순위를 범위 씌워주시고 저희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총점 순위가 평가로 변하지 않도록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SUMIF, AVERAGEIF, COUNTIF처럼 뒤에 IF가 오는 함수들은 조건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써야 됩니다.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콤마 두 번째 조건의 범위죠. 두 번째 조건은 총점 순위가 15 이하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총점 순위를 씌워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총점 순위가 평가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 줍니다 콤마 두 번째 조건은 15 이하인 거죠 쌍따옴표 작거나 같다 15 쌍따옴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세 번째 조건 범위를 줄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을 내기 위해서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결과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항상 습관적으로 뒤에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범위가 색깔로 지정돼서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합계의 범위가 최종 점수가 맞고 조건의 범위가 총점 순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맞게 됐죠? 키보드의 ESC키를 누르면 편집상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이 EC이면서 가제 등급이 B 또는 C인 조정점수, 최정점수의 합을 각각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에 SunProduct와 Left 함수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죠. 그러면 썸 프로덕트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는썸 프로덕트 어레이 일은 조건의 범위가 되죠. 조건은 성이 이씨인지 아닌지가 조건이죠.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먼저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이 EC이면서 가재등급이 B 또는 성이 EC이면서 가재등급이 C인 겁니다. 이제 성이 EC인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가로로 묶어준다고 했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풀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열어서 조건을 가로를 묶어주겠습니다. 레프트 텍스트는 학생 이름에서 가져올 건데, 콤마 가져올 글자 수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1을 적어도 되고, 넘차스가 대가로이기 때문에 1을 생략해도 됩니다. 가로를 닫으시면 한 글자만. 빠져나오겠죠. 그 빠져나온 글자가 이하고 같은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는 쌍따옴표 이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면 조건 하나가 끝이 났죠. 그리고 이면서기 때문에 이면서는 곱하기 연산자를 쓴다고 했죠. 곱하기 가로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더 가로를 열어서 과제 등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는 쌍따옴표 B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고 더하기 어차피 결과가 같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B를 C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수식을 쓰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수식을 쓰셔도 됩니다 가로를 지워 주시고 EC이면서 B라고 만들어 주시고 다시 앞에 있는 left 암수의 조건을 전체를 블럭 씌워서 Ctrl+C 더하기 연산자 뒤에 Ctrl+V 다시 곱하기 연산자를 주셔도 됩니다. e+c이면서 b 또는 e+c이면서 c인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o와 연산자 b 또는 c를 묶어 주는 게 수식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결과는 같습니다 가로를 열어서 묶어 주시고 콤마 조정점수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점수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범위를 씌울 때는 평균까지 씌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값이 정확하게 구해졌는데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값이 틀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름이 EC인지 검사해야 되는데 가제 등급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죠. 그 다음 가제 등급이 B인지 C인지 검사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중간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ESC를 누르시고 앞에 수식을 클릭하신 다음 학생 이름의 범위를 F4로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가제 등급의 범위도 F4로 고정해 줍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콜론만 범위에 들어가면 앞뒤로 전체가 달러가 붙기 때문에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F4를 누르시면 전체가 달라가 붙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EC 이면서를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컨트롤 c t r l C EC 이면서 B이거나 컨트롤 V, EC이면서 C인걸 해도 되죠. 가로는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결과가 똑같죠. 엔터 쳐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면 결과가 완전히 동일한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씨이면서 B 또는 이씨이면서 C로 푸셔도 되고 이씨이면서 B 또는 C를 먼저 처리하도록 가로를 묶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정렬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정렬 순서는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 최종 점수가 같으면 과제 등급의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부터 미달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에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 기준은 최종 점수, 내림 차순,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가제 등급의 오름 차순을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수식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9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는을 생략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는을 생략해서 라운드부터 끝까지 범위 씌우시고 Ctrl C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블럭 설정된 회색이 사라집니다 ESC 그리고 수식을 입력하는 칸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표를 넣어 주시고 컨트롤 V 를 하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다운표는 사라지죠 그 다음 12번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는을 생략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는을 반드시 포함해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조정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 점수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서 는을 포함해서 전체를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Ctrl-C, ESC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해 주시고 셀을 클릭해서 다운표 Ctrl-V를 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중간 기말 과제 점수, 전부 점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번에서 모든 수치, 숫자, 통화, 회계, 백분율 등은 셀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총점, 조정점수, 최종점수에 소수점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범위 설정이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홈탭에서 자릿수 늘림이 있고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소수점이 표시되지 않도록 바꿔 주시면 됩니다 3번에서 음수는 마이너스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에서 숫자 셀은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라고 했죠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며 이외 상황은 작업표 형식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제 나머지 문자만 블럭을 설정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누르면 범위 설정이 추가로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정렬이 선택된 것처럼 회색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가운데 정렬이 된 내용도 있고 안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체크가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더 클릭하시면 가운데 정렬이 완전히 취소가 되고 다시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모든 내용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수식의 결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업표 형식을 보시면 A부터 J까지 알파벳이 중간에 빠진 값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빠진 값이 있다면 숨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작업표를 보시면 3행부터 22행까지 옆으로 가는 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점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3행부터 22행까지 옆으로 가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A3셀부터 J22셀까지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중간에 옆으로 가는 선을 클릭해서 보이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해야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